구독 좋아요, 좋아 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, 그리고 <웃음> 상대편 무슨 호날두냐? 호날두 냐? 호날두 MC 이상만 아, LH 네. LH 단일이네 와 쿠루토와 오카는 좀품나는데 그냥 난 저거 반대로사르가 오카가 있다는 점음아 페리시치랑 저렇게 있으면 좋긴 하겠다 페리시치 은카에 LH도 요즘은 좀 땡기긴 하는데 음 페리시치랑 함께 LH 오. 거의 다 굴리트, 발라, 포그바, 제라드, 약간 이런 애들 다 합쳐가지고 제라드 느낌보다 제라드도 좋긴 한데 제라드 느낌보다는 살짝 음... 한 발락? 그래 주고 어 두춘님 안녕하세요. 그래서 주고 어두츠님팬 얘기 드셔서 오셨네? 오 나이스 딱 주고 호날도 아아 겁나 아깝네 뭐야 <웃음> 마음대로 하세요 음 어느정도 수준으로 해줄까요 라는 거만한 저 대답 어 짱나네 누가 보면, 챔피언스인 줄, 누리고구누고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누구, 뭐 살살 해드릴까요? 뭐 이러더니만 아 살살 해드려요? <웃음> 뭐 갑자기 아 그러면 저도 한 챔피언스 정도로 해드릴게요 음. 오케이 아니, 뭘 저렇게 잘하는 척 그만하게 하냐? 게임을 뭐 되게 잘하는 컨셉인것 같은데 그 친구야 어. 천천히 패스 좀 주면서 템포 좀 낮춰주고 나니 백패 주면서 아씨 주고 주면서 찔러 주면서 주고 아 나이스 아, 살살 해 드려요. 이 PK는 선언돼야죠 받아 드려야 됩니다. 하지만 허우 딱 해주고 아니 뭘 그만하게 계속 하다가 뭐꼴 먹고 그래 뭐 철정도 해드려요 뭐 어쩌저쩌 하더니만 어, 하나도 못하는데 <웃음> 아니 뭐야 내 실력이 더 는건가 님, 한 프로 정도로 해 드릴까? 아이, 뭐 못하는데? 이 친구. 뭐 잘하는 줄 알았어, 말하는 게. <웃음> 오 스페이스바 나이스 기술적인 양발을 잘는 페리시치 뭐야 이 터무니 터무니없는 슛은 뻥 때려주고 끝납니다 음. 예. 한 챔피언스 정도 되는줄 알았는데 참 잘해서넣은것같으면 이제 저러고 있네. 아. 슈하다 그러면 님은 잘하는 것 같은 스팅러시고, 뭐고, 이미 못하는 거임. 뭐 잘하고 난다면뭐 하는 줄 알았는데 뭐 못해. 아니, 저 여태까지 하는 챔피언스들도 죄다 이렇게까지 못하시나 왔어. 믿게 마시려고 있네. 반대로. 맘대로. 마음대로. 마음대로 하세요, 니마. 아이고. 초반운이 아니라 실력이에요. <웃음> 실력이에요, 니마. 그러면 님도. 초반 온으로 해보시지. 아. 채팅 러시. 질이네. <웃음> 자신이 하고 있네. 못해서 부들부들 대다가 나가버렸죠? 아니뭐 초반에 뭐 잘한 줄 알았는데 뭐 잘하지도 않는데 뭘 저렇게 하냐 개꿀 뭐 랭커인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? <웃음> 응안해음뭐 음, 와봤자 안해음아 그냥 뭐 하는지 한번 보자 나 진짜 나 궁금하다 뭐 왔네요 닉네임 이 OAPD 정보 한만 보자. 뭐 하네야? 뭐 랭킹 몇위 돼? 뭐 프로 3부 월클 3부구만 뭐가 돼? <웃음> 뭐 하네냐? 야 근데 진짜 컨셉 하나 잘 잡았다 이 친구. 뭐 있냐? 뭐 없는데 랭킹 뭐 해봤자 뭐 월클 1부관계 끝인데? 감독 모드에서 뭐 챔피언스니 뭐 세미프로인데? 뭐 없는데? 대단한 친구네 음. 재밌네